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 데이트 날짜와 요일이 같이 있는 1956년부터 생산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12시에 요일이 있고요 인덱스가 다이아몬드, 3시에 사이클롭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6시와 9시는 이렇게 파게트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서 오리지널입니다. 브릴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아주 예쁜 롤렉스 데이 데이트입니다. 전체를 살짝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 무광, 유광,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 무광 쪽이 진짜 금괴 같은 색깔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클래스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롤렉스 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5년에 풀셋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미사용 제품은 아니지만 제품은 아주 깔끔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2015년도의 리테일가는 무려 5,900만 원이었고 현재는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와 요일을 한번에 돌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11시, 12시, 3시와 12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Tuesday, 목요일하고 21일. 이렇게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반대로 돌리면 당연히 안 되죠. 이와 같이 작동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한 칸을, 포지션 원 상태. 방금은 시간을 돌린 포지션 2 상태, 이렇게 포지션 1 상태에서는 돌리면 날짜가 가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요일이 갑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은 날짜, 시계 방향은 날짜, 반시계 방향은 요일을 조정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롤렉스 데이 데이트. 황금색이 아주 예쁜 크라운의 점이 두 개가 다 박혀있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1956년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